밥 먹으면서 어떻게 노래 부르든가 내가 저기에서 한국 뽑아줬어 들었어 들었어? 어. 야 우리 당근 소주에 밖에 버려두고 왔어 그거 버려둔 건 아니고 이따가 또축구할때 먹어야 어 우리 형 근데 내일 아침에도 먹을 거면 라면은 더 사와야 되긴 해 아니야 내일 가면서 짬뽕 먹어 거기가 또그 코스야 수관아 형이 이거 했다 와 바저리스 아우 조슈아 고깃밥이랑 무채랑 이거 갖고 오자 형 어. 여기 먹자 우리?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먹어야 되고 할수 아, 근데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와준이나 이렇게 빨간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아니 조슈아 난 맛있대 빨간 도저히 한 번도 없어 진짜 맛있다 한는게 맛있다 와 미쳤어 와형 아, 심지어 파저이도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운 브로 아 근데 고기가 확실히 타도 맛있어 또뭐 부족한 거 있어? 부족한 거? 형의 사랑? 맛있게 먹어보자는 거야 민규의 말이 결국엔 유행어가 된다는 거야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김 영향력 그치 민규야? 난 모르겠어 아넌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모르는 모르,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 <웃음> 하나에.. 하나에 안좋아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 모르겠어 난 야,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몰라 몰라 <웃음> 야 모르겠어 좋다 야, 왜 그거 맛있어 했을 때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그냥 먹는 거야 <웃음> 아 디노가 싸주는 쌈이 맛있네 그세제 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적절한 양으로 기가 막히게 쌓네. 신배권하진 않았잖아 민호가 쌈싸 주면 쌈. 아 이거다. 괜찮아? MT 에서의 라면은 그냥 버프야. 라면이란 존재만으로. 근데 왜다 없어? 다 어디 갔어? 야 오늘 들어가서 같이 먹자. 아니고 가지고 고기가 다구워야지 들어가서 고기를? 같이 먹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고기는 안에서 굽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이번 된장찌개랑. 김주진이 나왔어요 오! 오 김주진이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와, 슈형 뭐야 이거 왜 중국 음식을 만들었어? 어, 맛있다 어, 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라면 야, 라면 은 여기. 야 야, 라면 진짜 미쳤다 와. 라면 라면 라면은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 와 마, 맛있는데? 술같 먹어, 명호야 뭐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목소리도>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우와 <목소리도> 소고기 러버는 문묵히 <목소리도> 소고기를 굽네 너 소고기 애들은 먹어? 응 정한이 형 소고기 맛있다 그래 소고기는 누가 구워도 맛있어. <웃음> 고맙다고 얘기한 걸까 무시한 걸까? <웃음> 아니야 고마워라고 한 거야. 호신아 또 구워줄게. 나 맛있어? 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도구. 안심어? 도구야 믿지 마. 오늘 이제 이겼어. 우리도 됐어. 준영이까 내가 본이유로 제일 빨간 거 같잖아. 그네 멀쩡해. 나 준영 이 얼굴 빨개진지 몰랐어. 민규 고랑주 한잔 해야지. 지금 8 시도 안 됐어. 여덟시는안 됐어? 아, 지금 저녁 먹으면 야식 먹을 각이다 <웃음> 새벽 2시에 한번 위기 온다 아마 한야식아지 계속 숨을고 있을 거야 야 호시야 숨이 안 되지? 가가야가 가, 가. <웃음> 아니야 호시 형좀 천천히 나도 좀줘 아, 준이가 먹자야 내. 야 저기야 저기요 <웃음> 명호야 어. 고량주 지금 처음 하신다? 카페에 누가 땅좀 파놔라 내일 못 일어날 거 같으니까 그냥 묻자 이렇게 하고 또술막마시다또족권한 족구 해야지 족구로 또 한다고? 술 마시고 족구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네. 공이 두개세 개로 보이잖아 <웃음> 호시 그만 매이고 기 매겨 생일축 억여야지 생일축 억여야지 일주 억여야지 재밌다 또 의뢰샤도 있잖아 또한 바퀴 돌고 <웃음> 마지막으로 가자 가자에 아, 잘했잖아 <웃음> 아잉 <목소리> 형은 어떻게 했어? 나는 항상 보고 호시 형좀 어떻게 해줘라얘 계속 기억나지? 뽀뽀한다 뽀뽀해 야 승관아 간별해라 얘 정신 차 잘리고 싶지 않네 왜또야지 어디까지 왔어? 아, 간배하는 거야 아, 어디까지 왔어? 아, 갔다 아, 왔다리 왔다. 갔다니야 지금 왔다리갔다리야 왔다. 짜니야 짜니야 몰라 짜니야 가는 거야 야 우지야 너 마셔봤어? 방금 마셔봤어 어때? 그냥 괜찮은데? 먹을래 그러면 계속? 아니아니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you, God. Thank you, God. t 합니다 h a p p y birthday, Happy birthday. 다 같이 불 빨리 맛있겠다. 빨리. Good, 3, 2, 1. 우리 너무 지금 청춘스러워. 그런데 한달뒤에또막년회한번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10년에 한번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다 앉아보세요. 1 8, 9, 3, 8, 3 7 2 5 6 4 5 4 2들아3 짜는자야자째리야 기다린 거에 비해 소리가 조금 아쉬웠지만 하지만 케이크는 맛있을 것 같으니까 먹자 형 우리 다 같이 모이면 게임 하나만 하면 안돼 형들 디노가 게임하고 싶다는데 게임할래요 말래요 에스쿱스 게임으로 가 에스쿱스 게임 자에에에에에스쿱스 게임 최승철 에에에에에쿱스 게임 최승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텔레비전 예습 복습 네 글자 말하는돼 네 이신 점심 뭐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자마마마마 마시는 거야 명호 걸린 김에 수일주 그냥 지금 할 거야?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야 근데 좀 이따가 아, 아 그래 좀 이따 간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냥 하지 마시고 고량기 그 조금 아까 그래, 그래, 애가 따라주는 거 그래, 그래, 그래. 따라줘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명호 이거 마시고 지금 하고 나는 내일을 여러 분볼수 있어 5, 6, 야, 6, 8 이거 하면서 웃으면 먹기? 그래 웃으면 먹기 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스에에에에에 오, 오, 오, 오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6, 6, 6.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아라마셔 에에에 에 그냥 다 돼, 그냥 말이 되는 거면 돼밥 먹었어 이건 아니야 5, 6, 7, 4 에에에 에스쿱스 게임 이거부터 자. 애초 당최 양파볶음 일석이조 무말라기 참치 아, 이거 매워 아 아, 아 아, 아 명호실하술 뭐 마시고 싶다는 거네? 게임 잘 만들었다 네, 이러면서 에스쿱스가 유명해지는 거야 손병호 게임처럼 이전 세계적으로 별명이 <웃음> 얼마나 좋니? 자 5, 6, 7, 네 에에에에에에 우스 케이 재생 철 미드필더 딸기 케이크 섹시 댄스 당근 케이크 맛살라티 계란 볶음 치즈라면 고기 전용 먹는 샘물 사과 주스 세레기통 이중인격. 만두라면. 테이크. 와! <웃음> 나이스! 어, 이거 마셔라. 이게 영어가 네 글자로 보였거든. 어, 왜 뭐라고 해도 못 나온 거지? 뭐 민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야. 맨날 막 말라 가지고. 아, 말라 먹고 싶은 거야. 나 계속 목 말라. 그 따뜻. 뚝뚝 drips. 베이 좋다. 이거를 벌칙 받은 사람그 노래 불러, 노래 불러주어 Do Do Do 뚜뚜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아싸 아사 노노 아사 노 아사 노 아사 노아노 하실 거야 그래서 다고야 우리 그 말래. 혼자 왔어요. 둘리왔어요아 여기에서 개작겠다. 아, 원부터 하자.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혼자 왔어요. 둘리왔어요세왔어요 넷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리왔어요세왔어요 넷이 왔어요. 아 예. 빠르게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마 둘5 아, 6 8, 7 8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혼자 왔어요. 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빨리. 아, 넷이가 넷이가고요 아, 얘들아, 어렵게 4까지 내려갔으면 3으로 내려가고 2로 내려가고 어, 1로 아, 내려가야 돼. 아, 아, 근데 이, 2, 3을 내려가면 뭐가? 아, 2, 2, 3, 4, 3. 3. 3. 3. 3. 3. 3, 2, 1, 2, 3, 4. 1, 2, 3, 4, 3, 2. 5 6 7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세시 왔어요. 넷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아, 네. 아나 이해가 안 갔어. <웃음> 아, 그럼 마시면 돼. 마시다 보면 이해가. 아, 하면서 이해하는 거야. 아, 하면서 봐 가. 봐. 1 2 3 4 삼, 3 2 1 2 3 4 3 2, 1, 1, 2, 3, 4, 3, 2, 2 이렇게 하면 이해가 요 오케이. 자, 갑니다. 파이 6, 7, 8.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넷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넷이 넷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아, 이거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애매하다는 거야, 이거는 야, 이걸 하지 말자 나 아직도 이해가 안가 1, 2, 3, 4, 3, 2, 1, 2, 3, 4, 3, 2 어, 그거야, 그거 아, 이해됐어? 간다 5, 6, 7, 8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셋이 왔어요. 넷이 넷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셋이, 왔어요. 셋이 둘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넷이 셋이 왔어요 마, 쇼라, 마, 쇼라, 마, 쇼라, 마, 쇼라, 쇼리 들어간다! 쭈! 쭈! 쭈! 쭈! 승라이가좋아 쇼라, 쇼라, 쇼라, 쇼라, 쇼 게임 라 쇼라, 쇼라, 쇼디 쇼라, 쇼라, 쇼라, 디라 쇼라, 쇼라, Batter. 아!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눈이 들어간다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야, 쭉+ 쭉+ 기뭐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마셔라 o 리 들어간다 쭉쭉쭉쭉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고 I'm not s u 나 e I'm not sure. I'm not i t s i n t s r e i t s i o t s o o 아, 네. You can just 쉽게 생각해라 d o n 아름다운 생각이 늘 어렵게 하실게내 yeah, yeah, yeah. 공격적인 아, 야 뭐야 이거 네. 내 목에 기계 소리 빼. 내쁜지직나팔 밥. 나야 밥. 나이야 나쁜 에헤 아헤 나팔라 나쁜 팔나팔나나팔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 I n e i t h e way, but I'm going to cry. 어, 호시야, 어디가? 잘 자, 호싱이. 야, 근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잔다고? <웃음> 대단한데? 명확히 취한 거지. 됐어. 제가 잘가 우 혹시 날씨 추운데 족구할 사람 있나? 나 어, 뭐야 이렇게 많다고? 나도 할래 내려가자 어, 그래, 가자 나 족구하라 그래, 구들어 제목으로 구부이 그 가슴형으로 구. 그... 일어났다, 서가 일어났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3위 다 깨울 거야. <목소리> 기분 좋았었나 노래 한곡 하고 하나 핫도션. 그어형 어디 할 거야? 나 배드민턴 그 응? 응. 치러 <w�」>. <자꾸 Ringsences clouds>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화가 한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no,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가지 야, 버누아 진짜 일어나서 방방하네? 아, 이제 버누야, 버누야 야, 이거 빨리 들어놓 약간 그냥 좀문좀 좀 풀자 랠리 하면서 야, 우리 뭐하냐? 됐다 아, 햇빛! 형, 일부러 거기 섰지? 랠리, 랠리? 어 랠리하라고 너무... 아 이게 왜냥 바람 바람이 네 쪽에서 내 쪽으로 불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 정도면 해야겠다. 어 이제 괜찮았다아 잘해. 어디 갔다 왔어? 밥 먹고로. 밥 먹고 왔어? 응. 뭐 먹었어? 감자탕. 우리 1 0 시에 일어났어. 감자탕 맛있어? 아 너무 맛있더라. 어 먹고 왔어? 그럼 갈래? 감자탕 먹으러 가자. 왜? 난 씻고 다 했거든? <웃음> 나도 지금 다 씻었어 응. 어째 다 씻었네, 나 한눈 안 씻었는데 그냥 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뭘? 우리 따로 빠져도 되거든? 그럼 느끼게 일어나는 시간에 애들 말안 하고 그냥 다 가는 거야 어? 어? 어? 좋은데? 그냥 가다가 그냥 우리끼리 짬뽕 먹고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빨리 준비해 나 가면 돼, 그냥 공주야 <웃음> 3분 뒤에 일어난 애들만 몰래 출발한대 <웃음> 빨리 준비해 자렇게 가자 일어난 친구들만 몰래 출발한대 모르도 일어난데 어? 왜? 응. 갈까 올땐 어, 일어난 애들만 몰래 <웃음> 출발하니까 준비해 이렇게 가라고? 아니 여유롭게 있는다며 아니, 그냥 지금 가면 간대, 그래가지고 지금 안 가면? 안 가면 좀 이따 가는 거고 하지 마! 하지 마! 민규야너안 일어났구냐? 응? 멤버들 간대 가지 마! 아니, 나 지금 몇명한반 정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알 거야? 어. 진짜 제제 <웃음> 제. 근데 형, 형, <웃음> 근데 왜 형, 괜찮아? 형, 형, 어. 형 대박, 저거 뭐냐 부엌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지금은 깨있는 애들 밑에 그냥 빨리 지우고 지우고? 바로 가자. 오케이, 일단 해보자. 일단은 플라스틱이랑 캔 이런 거. 자, 여기는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그리고 물뭐 이런 거다다 다 모은다, 여기? 어. 그래, 하면 금방하게 어, 해, 근무하게. 금방해. <웃음> 멤버들, 우리 먼저 갈 사람 또 간다고? 아니, 아니, 이 빨리 다 치우고서 그냥 같이 다 가. 어. 어. 그니까 어느 어느 우면돼 만규야 얼마나 달렸어? <웃음> 형이 여기서 일어나야 멤버들한테 물매를 안 맞을 거야. <웃음> 호시야, 어, 씻고 밑에 같이 내려와 줘. 씻고 밑에 내려와 줘. 만규 내려와. 아 끝나고 나서 치우는 거 제일 힘들어 <웃음> 아 청소하고 있었구나 어 걱정하지 마다 했으니까 어. <웃음> 아 너무 늦었네 아예 눈치 보지 마 애매하게 중간에 내려와서 할일못 찾고 <웃음> 이러고 있는 거보다 그냥 다 끝나고 내려온 게 나아 그냥 2층 2층 채워야 되거든 아, 네. 형 2층 그리고 민교 좀 빨리 일어나라고 해아 <웃음> 여기 있네 아너 아, 언제 내려왔냐? 어 깨끗하네 역시 사람 많으니까 내장했을 때 이게 제일 많았지 야 이거 다 우리 했던 게임들이네 어여기다 쓰레기를 구워 심시하니까 조코한번더 하자 그래 야 조코 해가지고 복숭아 뼈가 너무 아파 그럼 우리 셋이 간다 어가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다음 티티티에서 봐 <웃음> 다음 티 네. 그거 언제요? <웃음> 내년 야 끝이 이렇게 애매한 어, 어, m t 처음 본다 역시 TTT는 TTT다 진짜 끝이 없어 그, 그, 끝이 허무해 끝이 애매하지, 어, 애매해 지금 이제 짬뽕집 갈 생각인데 괜찮으세요 다들? 음. 나 네, 좋아요. 짬뽕 먹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오늘로 어, TTT는 아 성공적으로 하지 맛있겠다. 말라고 그런 거아 어. 나는 방송이 아니라 너네한테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우리한테 언제 말했어 우리, 어. 티티티 끝났으니까 다 같이 점프하면서 끝내는 거야 티티. 티티. <웃음> 아, 네. 티티티 하 티티티티 뛰어 아 디노야 이럴 때 받아줘야지 아. 그래 아 미안해 미안해 다 같이 뛰는 거야 알았어. 하나 둘셋 호수님 어, 운전할 수 있겠어? 어 그럼 오케이 어이 자연의 소리 좀 <웃음> 비오는 하루 <웃음> <웃음> 도겸아 너길 알아? 몰라서 지금 따라가려고 <웃음> 잠깐만 내가 알아보고 아, 카톡 줄게 그래, 아니야 내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따라갈게. 나가는 길이야 어차피 나 알아? <웃음> 오면서 너 와, 저기다 이런 거 왔었어 얘네또왜 <웃음> 세워? <웃음> <웃음> 얘 뭐야 아이 애들 따라가야겠다. 야, 일단 그렇지 어, 그렇지. 경상도 가는 걸로 있구나? 대구 가네? 아, 대구에도 청남동이 있어? 아, 너 대구가? 아잘 놀았습니다. 재밌게 잘 놀았어. 야 DJ! DJ 보이고 연결해놔. DJ DROP THE BIT? 자연의 소리 좀 그만 듣자. 호시야 우리 그때 짬뽕 맛있었나? 그때? <웃음> 괜찮았지? 응. 그래, 괜찮았다니까거기지 같이 낮춰지지, 단계0 <웃음> 괜찮았다 정도로 정말 맛있었다고 했는데, 분명 어제 <웃음> 이게 술 먹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0노꼴 뺏어먹고 국물 맛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0 0 0 0 10,000. 1 0 0이0 1 0 0 0 아, 이0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아, 0 0 0 오지가 맛 없으면 속상해. 이제 <웃음> 번놀이 <버논이> 시작. 번놀이 <웃음>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같이 자. 번놀이 이제부터 시작이지. 어, 여기 번놀이의 천국. 잠깐 잠깐 또 이. 어떻게 좀 재미게 있해 줄까? <웃음> 오케이. 자. 처음에 여가해 줄 건. 아! 운전과 물은 재미지만 운전하는 게 힘들지 맞지 그거 그래서 내가 했지 그거 맞지 오우 예스 투 찬스 그래도 좋은 여행이었다 그치? 응. 아 도착했다 네, 이렇게 쇼아 형 2시간 운전하고 고생은많았고 응. 그리고 여행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이번, 어. 이번 TTT 아저 숙소 에 살국수 시켜야겠다. <웃음> 살국수? 어 매운 거. 지금 <웃음> 해장하려고요. 안녕. 앞에 앉으면 못 잔다고. 뒤에 약간 국룰이야. 앞에 앉으면 응. 앞에 앉으면 자면 안 되지. 그게 기본 매너지 배트트립 가서 민경 운 혼자서 잤는데. 냉국 <웃음> <맹고> 또 나온다. 아 <웃음> 진짜 잊지 못해 Never forget, Never forget, boy 그그 생각만 하면 자꾸 언젠가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걸그를어 정주지 말걸그를어 붙잡지 말걸그를어왜 이렇게 어, 나 혼자 아파 동춘소커스 보고 가야지 나쁘지 않지? 진짜 가든가 <웃음> 철단가 우리 야 이거 한번 그 둘이 해봐봐 어? 그 한글자씩 노래하는 거 아. 진짜 어려워 우리 노래 네오 네. 음. 네. 아, 뭐 네. 아, 네. 어, 어, 어, 어. 안 하루 하어디 공격으로 빠지라고? 어 나무나 어, 들어가서 차를 돌려서 좌우저 나오자 해 어, 어, 했어? 집에내져 어, 있지 이제 고기 굽고 나서 전원근 펌핑 되었고 팔안 걷어져 <웃음> 어제 많이 굽긴 했지 아, 팔 너무 아파지 무슨 커피를 맥주 마시는지 어딨지? 한 번만 나오는 거아니요아 저거 근데 꼴잼이긴 했어. 아김민기 얼굴 맞는 게 진짜 웃긴다. 아 그거 그거 다음에 또 만나요 각이긴 해고아저 해딩 너무 많이 해서 이마 아파. <웃음> 야세 명에서의 우지 어, 호시 나. 우와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요. 가. 가. 어, 유. 오. 오. 오. 오. 오. 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내려주세요 <웃음> 죄송한데 그 안전거리 미확보로 시켜주시거든요? 아 지금 내 시험 봅니까 지금? 세우시라고아 이상하다 자기 때문에 지금 파킹 넣어가지고 브레이크 붕내가지금 <웃음> <웃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어 <웃음> <웃음> 나를 <웃음> 믿어달란 말이야요마음왜한게 어딨지? 왜한 가지 다녀? 요즘 애들 이해, 이해 못하는 가사잖아. 왜? 아 그렇네. 아 이어폰 주머니 이어폰. 응. 내가 보게. 내가 야, 휴게소 갈래? 아니. 안돼. 뭐, 어떻게 못 가려? 안돼. 그럼 그걸 그때 물어보면 어떻게? 아호두과자 먹었어야 됐는데 아쉽다. 차라리 시켜줄까? 어 시켜줘. 시켜줘. 시켜줘. 빨리. 아 시켜줄게. 천천히 시켜줄게. 천천히. 왜 이렇게 빠를 필요가 없잖아. 지금 시켜도 너할거 없잖아 지금. 너랑 얘기하잖아. 아 싫어. 호두과자아 여기서 차가 좀 막히는구나. 호두과자 시켜. 일 차선으로 가일 차선으로 어떻게? 맞아 시켜. 아 이쪽으로 탔어야 되는구나. 아 진짜. 드라이브 하는 거지. 2 0분 늘어났구나. 음 괜찮아. 마이너 하지. 너는 뭐 씹을 거 없지.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 디노 체크 봐 지금. <웃음> 오 디노 이미지 만드는 거야? 다 왔어. Awesome. 수고했습니다. 고생했다. 도착했어요. 알았어요. 고생들했. 아이고, 고생했어. 어. 우와. 와. 어 진짜. 와. 진짜 힘들다. 역시 MT는 오는 길이 제일 힘들구나. 내가 왜지 어제 올 때는 빨리 온다고 했잖아. 아니 차가 막힐 줄 몰랐네. <웃음> <웃음> 아, 차가 많이 막히네. 와, 진짜 이제 아, 띠띠는 가까운 데로 가려고요. 어제 있다. 어, 나 어, 마침 전화 가 왔네. 누구지? 어, 민규야. 어디야? 어? 아, 금 도착했어. 힘들어. 야, 그냥 가자. 어떻게? 해. 자, 점프해? 고했다 티티 티! 아, 약간 힘이 없잖아. 아, 또 힘차게 가. 야, 고생했다, 그 뭐야? 몇 마디. 자, 티티 티.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케이 nice. 좋아, 좋아. 나이스 원 who? Good sir. Good 어 i r Good sir. Good s i 웃으면 안 d 야야너 Good 여기 r <웃음> 아 o o d s 고잉 양탄자급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레전드 자리야 아, 이거. 이건 순관이 때문에야. 나 때문이야? 어 너가 열심히 엄마, 하라고 해가지고. 민규 형술 닦겠는데? 감독님 잘 닦겠나요? <웃음> 난차길래어잘 살렸다였는데. <웃음> 그잘 살렸다가 다른 의미로 잘. 살렸어. 나 모르 모르겠어. 나는 진짜 모르겠어. 잠깐 눈물이 나. 모르겠어.